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거래소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어, 이 코스닥 쪽은 어, 그나마 좀 선방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텼던 게 어, 2차전지 알미늄또 리튬 관련 주였고 이또 특징적인 거는 사우디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대거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투자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 프로젝트로 사우디 산업단지 내에 한국 그어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3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한다는 어 이런 그 소식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그 기업들, 어, 2030에 포함돼 있는 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해서 어, 자신들이 2030년까지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가 어, 요런 기업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오늘 어,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바이오 쪽에 미코, 아스타, 어, 이현상을 가고 있죠, 아스타. 바이오 쪽입니다. 이오플로우, 큐로홀딩스, 이런 쪽이 바이오 분야 관련된 기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에스코넥, 비나텍, 전기차 에스코넥, EM플러스. 아, 요런 종목이 오늘 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요 사우디 투자 받는 국내 기업들 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타 대장주죠, 이현상을 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가는 6천원대 6,800원대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 400억대 수준에 있었던 종목이 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현상을 갖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1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실적은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스코넥 상한가, 큐로 상한가, 에스코넥은 1,200억대, 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갖지만, 어, 500억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는 아직도 이 고점 대비해서는 어,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16% 급등을 했고 실적 자체가 이렇게 거의가 안 나오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얘도 이제 1000억원대 수준, 그래서 1000억원대 이하대에 있던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M 플러스 9%, 시가총액은 이제 3000억대고 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S 콘의 퍼 25배, 비나텍이 22배 수준입니다. 시총은 좀 무거웠던 논문이 거의 이제 어 상승률로는 이제 오늘 흐름은 어 여기 이 천억 원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오플로우는 계속 상승했었던 종목이고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얘는 7,900억 대까지 와 있는 이오플로우. 어 그럼 어 사업 내용과 관련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바이오 투자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6,520억 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 글로벌 세 번째 진량 분석 장비 어, 생,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 아스타입니다. 그래서 아스타의 전 제품을 사우디 산업단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라는 소식으로 보시면 이제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은 뭐 천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죠 미코 바이오매드 진단키트 관련 주입니다 얘도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보건기구 국내 최초 w h o 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던 미코 보시면 얘도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락으로 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어, 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미코. 이오 플로우 어, 예, 얘도 이제 바이오 관련 당뇨 관련주입니다.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당뇨 인구가 많은 어, 글로벌 시장 진출 하기 위해. 유럽과 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판매 중인 이오 플로우 어, 계속 이제 상승했던 어, 이오 플로우가 오늘 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콘의 1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얘는 어, 차 전지는 이제 차 전지와 다르게 한번 충전하면 이제 어, 끝나는 거죠. 이제 아, 한번 사용하고 충전이 안 되는 전지가 1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어이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죠. 에스코넥은 어, 오늘 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에 있던 저항선 9대인 어, 1,400원 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EM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큐로 홀딩스 어,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는어 메디칸 줄기세포 분야에 3 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에서 이 메디칸에 투자하겠다는 어, 소식으로 인해서 어, 이 큐로 홀딩스는 어, 이 메디칸이죠. 얘, 얘의 이, 이 기술을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바닥권에서 지금 어, 급등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갖죠. 큐로. 비나테, 재생 에너지 관련입니다. 주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슈퍼 커패시터 어, 생산 기업입니다. 비나테. 어, 실적은뭐 작년도에 어, 21년도 비해서 뭐 59% 순이익은 119억 증가 어, 영업이 93억대로 이제 66% 증가하는 어,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던 비나테 어,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 관련돼서 어, 투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이 실적이 안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좀 낮고 또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